아니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 좀열자네이버로 창문 창문을 열어놓고 아 어, 이거 신기해 여기 무슨 더덕같은 것도 있어 여기 어디 지역이에요? 고사리 고사리 지역 <웃음>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 <웃음> 기도가 한사까지도가 되게 세지 않아 간이 없어 전체적으로 약해요 음 근데 뿌릇뿌릇한 게더 신기하다 아니, <목소리는> <목소리는> <음소리> 아, 그날, 그, 마많이 하셨죠? 이거 나, 내가 와, 지금, 저, 룰, 아, 려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나같이하이 이색하고, 이색이하고이색깔로이색흰색이색하이색이색이색 이색하고, 하이고이하이색하이고 그냥 가는 것같은데 어, 고인물 장비. 오, 어, 히려 이게 더잘 나올 수도 있어. 음 오케이. 근데 오케이. 바다 피우는 하고 싶을 때는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오숙 도착 짠 언니 이거 뭐라고 했지? 얘니이름이 부시리 부시리라는 건데 이게 3만 원이 한 마리인데 그리고 성게도 성게도 서비스 주셨어요 문게게뭐라 음, 했어요? 수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라면 마스가 끓이는 라면. <목소리도> 뭐, 어떻게 끓여야 돼? 거도 있고 모자랄 것 같은데. 있고, 잘 끓이면 되지. 음. 몸 <목소리도>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발꿈 먹고 보고 서핑을 타러 갑니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네 발목을 거실 때는 키가 안 통하게끔 살짝 쪼이게 진짜 쪼이게 해주셔야 물속에 들어가서 살짝 헐렁해지시거든요 맛있다, 맛있다 추천한 피자집. 따로 안와 이거 누가 가져왔나? 맛있겠다. 오, 맛있겠다. 인스타 올려. 우와 대박. 와손손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면 음. 마, 알지 알지. 알지. 아니, 아, 이렇게. 이 이렇게. 정도 <웃음> 가격 싼데 그지? 이렇게야. 와 투톤 아니 이렇게야. 이야. 저도 나오겠지 곧? 예가 우리 태그해 주겠지, 태그 해주겠지. 우리나가 이제 그릇 받쳐. 좀만 기다려 주면 안 야옹이 될까? 봐봐. 나오면 한 번에 찍을 거야. 에이, 파토롱의 피자. 용품. 야긴타. 이거가 진짜 신기하기도 하다. 응. 꾸 음. 봐. 라라란. 저희가 바나 직접 잡은 바지락 안 믿을 것 같아 그치? 지말 그 때. 칼국수도 이게 저희가 잡아온 거예요 렇핵버스형이 아저씨들 회식 자리에 끼는 이거는 계란찜 이건 사치킨1이2 0 와 맛있다 두개가 장난 아니야 낙산사에 왔습니다 무인매표소에서 매표를 합니다 <목소리> 어른 사천 원와 햇볕이 쨍쨍해서 거기 엄청 햇볕이 화려해 보여 대박. 낙산사에 왔습니다 옛날에 어릴 적에 왔다는데 기억이 잘.. 뭐, 그림이 엄청 멋있다 야. 아 그래요? 언니 여기 사진 찍어야겠다 여기 예쁘잖아 그치? 이것 봐 지금은 중간쯤 왔습니다 엄청난 오르막길을 지나면 불상이 계십니다. 관음보살. 와. 다. 돌자데 이렇게 세로로 이런 식같 순서대로 다른 문은 계속 잊어버리는 거야. 그냥 그돌 안내셔도 돼. 아, <웃음> 여기 오는 길이 있었나? 네 다리도 다치셨네 네. 건강 소원 중에 하나가 건강인데 옛날 뭐라고 면 건강 맞아갔다거기놓하시면돼어상대래 네. 네. 아, 네. 우린 센터야 두 개만 세아라또가게 네. 왔습니다 이제 다들 할아버지 보여 줘. 마가 여기에 뿌 맛있다. 어. 소스들 진짜 맛있어. 는 에그베이컨 버거. 베이 약간 나? 응. 그리가좀 알다. 빵말이리 어? 빵부터 맛있어 보이어 버니 오는 뭐야? 응. 음. 음, 맛있어 보 난 닭가슬도 먹으면 겠어 아니 그... 이게 너무 다 부드러워 언니 나 이거 들고 있어줘 내가 들어갈게 잘 나와? 잘 뛰고 <웃음> 나어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진짜 과감해야 예쁘다 뜨고워